지금 대한민국 정가를 뜨겁게 달아오르게 하고 있는 한명숙 그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한명숙은 1944년생으로 대한민국 제37대 국무총리를 지낸 정치인입니다 그의 정치적 경력과 그가 연루된 주요 사건을 소개해봅니다 불온서적 탐독과 용공단체 조직 혐의로 반공법 위반으로 구속되어서 1979년 서울형사지방법원 항소 8부에서 징역 2년 6월 및 자격정지 2년 6월을 선고받았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집권 시절에 16대 국회 비례대표로 정기에 입문했고 여성부 초대 장관을 역임했습니다. 2003년 참여정부 출범과 함께 환경부 장관을 맡았고 2006년 4월 19일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이력을 보면 친노의 대모로 불리는 게 이해가 갈 정도로 화려해 보이는데 여권 인사들이 한명숙 전 총리에게 느낄 감정이 어떤 것인지 어느 정도 알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권 인사들의 마음 한구석에 자신들의 대모 한명숙을 따라다니고 있는 범죄 경력이 늘 꺼림칙한 부담이었을 것을 짐작하기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의 화려한 정치적 이력 위에 창피스러운 범죄 혐의가 좋은 글씨처럼 쓰여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한명숙은 곽영옥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 인사청탁으로 5만 달러를 받았다는 뇌물죄 혐의로 기소된 바 있었으나 대법원까지 간 끝에 1913년 3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비록 무죄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일에 연루된 자체가 자랑할 일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한명숙은 2007년 3월부터 8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서 건설사 대표인 한만호 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9억 원을 받은 혐의로 2010년 7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그후 2015년 8월 2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명숙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 8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실형을 살게 된첫 총리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던 것입니다. 문제는 정권을 잡고도 한전 총리에 대해서 조용하던 여권이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계기가 된 사건은 바로 여러분이 짐작하시는 그날 이후입니다 작년 4월 15일 총선에서 민주당은 177석이라는 거대한 의석을 확보했는데 이날부터 여당과 문재인 정부는 속된 말로 목에 기부수를 한것 같은 행보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여권 내에서 한명숙의 유죄를 무죄로 만들기 소위 한명숙 구하기가 마치 국정과제라도 된것 같아 보이는 여러 가지 행동들이 정황들이 드러납니다 일부 친여 성향의 매체가 첫 번째 신호탄을 쏘아올렸습니다 한명숙에게 불법 정치 자금을 건넨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감방 동료였던 최모 씨가 작년 4월 초 법무부에 2010년 검찰 수사 과정에서 수사팀의 허위 법정 증언 강요가 있었다 이런 취지의 진정서를 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한명숙 살리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당장 대검검찰부와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실이 이 의혹에 대한 조사에 나섰습니다. 결과는 이렇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실은 김 씨와 진정서를 낸최 씨를 불러 조사를 했는데 둘다 한만호 씨가 한전 총리에게 돈을 건넸다고 하는 걸 들었다. 검찰이 허위 진술 강요한 적 없다 이런 취지로 진술함으로써 위증강요 의혹을 제기한 최씨 본인 스스로가 위증강요가 없었다고 그 말을 뒤집은 것입니다. 참고로 그는 사기 횡령죄를 저질러서 징역 20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지금도 복역 중인 사람입니다. 한편 여권이 한명숙의 명예회복에 얼마나 치열하게 매달렸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진이 한장 있습니다. 보시죠. 박범계 법무장관이 최근 6천 페이지에 달하는 한명숙의 소송기록을 책상에 이렇게 쌓아두고 검토하는 사진입니다. 장관이 이런 일에 매달릴 만큼 한가로운 사람인지 이해가 가지 않지만 아무튼 그들의 한명숙 구하기가 얼마나 절실한 과제였는지 숙주였는지 아니면 국정과제라도 되었던 것은 아닌지를 이한 장의 사진이 상징적으로 말해준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작년 민주당 총선 압승 이후 1년간 전현직 법무장관이 차례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고 여권 인사들은 한명숙 구하기에 총출동하다시피 했었습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한전 총리는 강압수사와 사법농단의 피해자라면서 검찰과 법원이 명예를 걸고 스스로 진실을 밝히는 일에 즉시 착수하기 바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추미애 당시 법무장관은 검찰 행정의 최고 책임자임에도 오히려 어제와 오늘의 검찰이 다르다는 걸 보여줘야 할 책무가 있다면서 검찰을 압박한 바가 있습니다 율사 출신인 박주민 최고위원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라고 주장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이러한 노력이 가져온 결과가 어떠했는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첫째. 사기죄를 저질러서 수감 중인 재소자들의 일방적 주장에서 시작한 이 의혹은 전현직 법무장관이 두 번의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조사와 재심의를 밀어붙였으나 결론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표결에는 조대행을 포함해서 총 14명이 참여했는데 불기소가 10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2명이 기소, 2명이 기권에 투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친정권 검사들마저도 명백한 사실 앞에서 결국 불기소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을 만큼 이번 의혹의 결말은 한명숙 구하기에 나선 여권 전체에게 참혹한 패배를 안겨주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한명숙 구하기에 나섰던 여권은 오히려 한전 총리를 두번 죽여서 사람들의 뇌리 속에 잊혀졌던 10년 전 한명숙 수사 사건을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결국 도끼로 재발등을 찍은 꼴이 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이런 내용입니다. 건설업자로부터 받은 1억 원짜리 수표가 한전 총리 여동생의 아파트 전세장음으로 쓰인 기록이 너무나 너무나 분명한 스모킹 건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해당 건설업자가 부도난 뒤한전 총리가 2억 원을 되돌려 주었다는 사실이 범죄 혐의를 더욱 강조해서 사람들의 머릿속에 콕 박히는 결과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한명숙 전 총리가 구억 원가량의 추징금 대부분을 아직도 미납 중이라는 사실이 새삼 다시 드러났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무엇보다 대박인 것은 정부의 사면 기준이 추징금 미납자를 제외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사면권을 가진 문재인 대통령조차도 한명숙을 어쩌지 못하고 사면도 하지 못하는 신세가 된 것을 제삼제사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한명숙 구하기 해프닝은 177석의 거대 여당이 한명숙 전 총리 유죄 판결을 뒤집기 위해서 전방위적으로 법원과 검찰을 압박한 오만과 독선의 극치를 보여준 사건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은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사법농단이란 무엇이겠습니까? 형사소송법 제420조에 원 판결에 증거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 판결에 의하여 위조 또는 변죄된 것이 증명된 때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롭게 발견된 때이두 가지의 경우에 재심 청구를 인정한다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 같은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한전 총리도 만약 억울하면 얼마든지 새로운 명백한 증거를 찾아서 재심을 청구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 절차를 무시하고 177석의 거대 권력을 앞세워서 검찰과 사법부를 공격하는 그것이야말로 진짜백이 사법농단이 아닐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판에 의해 확인된 사실조차 부인하고 증거가 가리키는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것이 바로 사법농단이 아니고 무엇이겠냐는 말씀입니다. 법치의 생명은 어떤 정치 세력이 권력을 잡든 어떤 검찰이 수사를 하든 어떤 판사가 재판을 하든 동일한 사건은 동일한 결론에 이를 수 있다는 국민의 신뢰가 아니겠습니까? 권력의 힘에 따라 유죄가 무죄로 파렴치범이 양심수로 둔갑하는 법치가 무너진 나라, 이것만은 막아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생각하다 보면 잠이 오지 않는다는 분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김치환의 시사이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